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객의 사례예요? 이분은 맨 처음 맞힌 게 2004년도에 맞히셨어요 뭐 대학병원을 통해서 수면 검사를 했는데 아주 뭐 역시 심각하죠 음. 나이는 저랑 비슷했고요 음. 아니 저보다 두살이 많았나? 근데 많이 뚱뚱한 편도 아니었어요 아, 살짝 해 나온 정도를 봐서 저랑 비슷할 정도다 음, 음. 근데 2004년도면 한 5년 됐잖아요 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여기저기 피, 아프고 피곤하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수면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2004년, 2014년? 2014년, 네. 2014년 니까 5년 정도 됐죠 음. 그래서 했는데 아주 이제 무흡증이 상당히 쎄다 음. 음. 그래서 양압기를 역시 권했었죠 그 당시에 또. 음, 음. 그때는 이제 보험도 안 됐고 음. 한달 임대 그러면은 그 당시에 30만 원 있어 임대료 한 달에. 응 음. 오. 어? 한 달에 30만 원. 그 당시에 양학기한 30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아. 구독 30이면 뭐0개월이면뭐다 빠지는데 사지 그냥. 그러니까 한 달에 써 보고 써 보고 사면은 그그 돈도 빼주고 음. 안 사면 어쨌든 음. 여기 소모품 비용이랑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음. 임대업체 입장에서 30만 원은 받아야 사람이 처음에 가서 세팅하러 가지 그다음에 또 점검해 주러 가지 그치. 몇 번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30만 원에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난못 쓰겠다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럼 방법이 없냐? 한게 이제 그러면은 발효가들어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음. 이제 된 거예요 음. 병원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처방을 했는데요. 음. 딱 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음. 그분도 이렇게 여기 그게 여기가 앞쪽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이, 이 구강이 좁아요. 이렇게 됐네요 진짜? 네. 그 <웃음> 진짜 작아, 어, 진짜? 그분은 이렇게 돼요. 네. 거기에다가 또 치아 사이즈가 작아요, 동치비에서. 동치는 저보다 좀. 거나값 비슷할 거면 비슷, 겠는데 네, 비슷하신 가요 홀쭉하셔서 네. 그구나. 그런데 구강이 이렇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음. 얼굴이 작은 거예요. 음.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다 문제라니까. 아, <웃음> 아, 지금 본인은 얼굴이 크다고 지금. <웃음> 그럼요. 이 구강 제 거라는 제 거. 제거카운스 봐. 지금은 생방송 중입니다. 지금 네. 이분의 구강. 저의 구강 사이즈. 아우, <웃음> 잘 많이 나는구나. 그거를 서로,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겹쳐보면 거의 치아의 거리로 봐서는 양쪽에 오메이징 한 1cm 정도 차이 납니다. 아, 와, 1cm. 1cm면 구강 안에서 1cm면 어, 키로 따지면 10cm가 뭐야? 한 30cm 이상 차이 나는 재미겠죠. 그러, 그런 거 같은데요. 어, 네. 게다가 이분은 이렇게 깊게 물려요. 이렇게 깊게. 이게 보시죠. 아 밑에가 이가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저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리는, 거하고 이렇게 물리는 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할머니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 턱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윗니가 아래를 살짝 덮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물. 그래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깊죠. 그러면은 이 안에 용적을 따져보자고요. 이 용적을 봤을 때. 신기하다. 저번에 이렇게 삐쭉하게 이렇게 세모처럼 이 안에 용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아래 턱이 뒤로 밀렸잖아요. 음. 그럼 밀린 만큼 어디로 가요? 뒤로 간단 말이에요. 뒤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목 이렇게 트율라인을 넣고 음, 음. 얘는 턱을 따로따로 넓고 따로 있으니까 음. 그래서 뒤로 밀린 만큼 기도가 좁아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태생적으로. 음. 코를 골 수밖에 없는 기도가 좁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좁고 깊고 뒤로 밀려 있기까지 하니 이분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코를 골았대요. 학생 때부터. 근데 누구도 이래서 코를 곤다고 얘기를 안해 주고 는 그렇죠. 코골이가 뭐 대수냐? 아, 너는 좀 내가 어? 생긴 것 답장이 이렇게 을 보냐? 뭐, 응. 요 정도 소리 듣고, 응, 응. 이제 잠잘 때 되면 다 피하고, 응. 뭐, 정말 군대에서 막 자신의 코구리 이야기, 코구리로 서른바른 <웃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아니, 아우,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정도 얘기 나오데 이제 뭐,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출장 갈 때는, 저기 상사도 집어야 되지. 좀 돼서는 이제 저는 혼자 쓰겠습니다. 하지. 결혼해서는 또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엄청나요 뭐 이런 그 오랜 세월 50이 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음, 음. 그 세월 근 20여 년의 세월이 엄청난 밤마다 정말 괴로운 세월을 했더니 그래, 그러시네요 진짜 그런데 그게 단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음. 병증으로 왔다는 거죠 음. 만성피로는 기본이고 음. 뭐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서 이제 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이런 음. 문제들이 오고 나서야 심각성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이제는또그 음. 무렵에 또 방송에서 이런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음. 뭐, 아 그럼 나도 그런가 해서 했는데 어 심하십니다 음. 이런 이런 절차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잘 쓰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그거 했잖아요 그 네, 새로운 모델이 나왔서4 그 세대 특허 출연 기념 부상 판매 음. 또 했더니 음. 이소식을또 또 듣고 음, 음. 아 자기가 안 그래도 음. 한 5년 쓰고부터는 좀 부철도 하나 하고 음. 아, 뭔가 좀뭐 새로 운 뭔가 좀 리모델링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침 잘, 잘, 잘, 그 잘, 소식을 잘, 듣고 잘되 얼마 전에 새로 재작하셨죠 네네네 아주 잘되셨근데 보면요 이게 2014년도 음, 음. 이게 2019년이죠 음, 2019년 2018년 음. 보면 음. 뭐 달진게 있어요? 똑같아요. 네. 뭐 하나도 없어요. 달라질 게. 음. 이게 달라지면 안 되긴 하죠. 그렇죠. 응. 응. <웃음> 그래서 새로 만들었죠. 새로 제작을 어. 하신 거죠. 새로운 모델로. 네. 음. 그랬더니 음. 아 자기가 그동안에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음. 이 혀가 좀 이분은 특히나 더 이렇게 좁았잖아요. 그렇죠. 좁은이가 더 온다. 이 좁은 분이 여기를 이 장치가 여기를 덮고 있었잖아요, 이산장 그렇죠, 그렇죠, 그쪽을.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거라도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았으니까, 운영을 음. 하루도 빠짐없이 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부분이 완전히 다, 자기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아이고, 참. 네. 그래서 훨씬 더 지금 간편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음. 너무 편리하게, 음. 또는 효과도 똑같은 거리인데도, 똑같은 위치인데도,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 라는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건 당연하지요. 죠 소의 음. 공간을 그만큼, 음. 넓혀줬으니까. 공간을 넓혀줬으니까, 당연히, 음. 당연히 좋아지죠. 편안해졌고, 효과도 더 좋아졌고. 음. 태생적 포고리의 서름이 참. 음. 네. 그래도 바이오가들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서로 만당하시고 편안하게 사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하고 또그 동안에 자는 동안에 독약을 조금씩 조금씩 매일 먹어왔던 그러니까 잠이 독약 음. 이분이 이제 잠이 보약으로 바뀐 거죠. 음. 그러면서 몸이 회복되어 가는 거죠. 아유 참. 그래서 목증 환자들의 얼굴은 이렇게 좀 찌그 찌그러져 있는 에, 에, 에. 형태가 많아요. 맨날 힘드니까. 힘드니까. 밤낮없이 힘들어봐요. 얼마나 그럼요. 괴롭겠어요. 그래서. 밤이면 이게 푹 자서 몸이 회복돼서 이렇게 아침에, 아침에 개근해야지. 잘 자고려나? 야너잘 자고려났냐? 얼굴 쫙 어, 펴자 하고. 펴자 갖고. 래야 되는데 얼굴이 자고 일어다가또 하이로고 이러다. 이러다 싶다. 그 근데 더 자고 싶다. 어. 막 이러잖아. 지금 보신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기기기미기기기미